없 그런거 아니라고왜 사람 죽여 너가 사망했으면 좋겠어 <목> 지금은 소녀시대 <목소리> <서녀시대>. 안녕하세요 소원입니다 소녀시대 소녀시대 써니의 아기사자가 되고 싶은 남자 26살 차동준입니다활력소 써니에 치여서 소녀시대 에 입덕하게 된 26살 김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The <laughs> on 그때는 지금은 8인조가 됐지만 지금 막 9인조 아이돌이 들많더라고그 당시에 9인조라는 개념이 그때 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이돌 그룹 중에 정규 6집이 나온 아, 아이돌이 정말 것이지. 별로 별로 없죠 조회수가 와. 1억 뷰가 넘는 게 6개? 아, 1억 뷰가 아닌 게 별로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때는 1억 뷰라는 게요 지금처럼 유튜브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어, 소년시대는 뭐 그냥 밥 먹듯이 음 뮤비 찍었어 음 1억 뷰 아이돌 의올드스쿨이니까 레전드 오브 레전드 요즘 소년시 해체했다는 유언비를 퍼트리시는질 나쁘신 분들이 계셔내가그 사람들 응징하러 이게 나온 거니까 <웃음> 팩트로 조져줘야지 이거는 팩트로 맛볼 놓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녀시대 올드스쿨 굿즈 중에 올드스쿨이에요 첫 번째 싱글이거든요 아 빠른 랭오 이거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더 다른 굿즈를 가져왔습니다 라라 <웃음> 누가 보고 있죠? 제 거거든요 <웃음> 소녀시대 OGG 몰랐니 활동할 때 나온 굿즈여가지고 집이 뭔데? 삼성동 코엑스의 그 SM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택배기사도 못 믿는 거야 <웃음> 그치? 갈 글까 봐 당연하지 직접 사고 직접 운반하고 써니의 최근 모습이 담겨 있어서 의미가 더 깊어서 다시 공손하게 접는 거봐 너무 열심히 접는 거야아 열심히 보관해놔야 되냐면 이거 테이프 붙이면 테이프 자국 남잖아 보고 싶때마다 꺼내보는 거라고 약간 지니 같은 느낌이랄까? 안 받아줄 거야? 와... 오늘 좀안 받아준 거야아 <웃음> 진짜? 우리는 준비가 됐고요 아플러요아 말해봐, 말해봐. 데뷔 연차가 많을 뿐 히트곡이라고 해봤자 옛날 곡들 아니냐 하나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 너희들이 학교 딱 들어갔을 때 나오던 노래들이 다 선일대 노래야 학교에 일때 분명히 해봤을 거라고 아. 뚜루뚜뚜뚜 <목소리> 키싱뉴 베이비 네. 다 해봤을, 해봤을 거라고 거고. 모르는 척 하지마 <웃음> 옛날 곡들 한번 우리 떠올려볼까? <목소리> 사랑해 널이 느낌 이대로 뚜뚜뚜 키싱뉴 베이비 그래요 나넌사 <목소리> 당해, 언제나 믿어 너무 반짝반짝 무늬 부셔 no no no no no 한 구절만 들어도 뒤에가 바로 이어지는 거 보면 이거는 레전드였던 네.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가자 어, 소녀시대 이제 소녀 없잖아 이미 사망한 그룹이야 못 살린다고 아니, 잠깐만, 잠깐만 사람을 왜 죽여? 이건 진짜 아니지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는 라거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에요 소녀시대에 소녀가 없을 수 있어요 이미 다 성인이 됐고 근데 왜 소녀시대냐? 소녀의 감성을 가진 그룹이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룹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보셔야 되는 거지 할머니 돼서도 소녀감성 가질수 있는 거야 못 살린다고는 당신의 편견이고요 건재해! 말할 수는 열 받네? 왜 사람을 죽여? 네. 너가 사망했으면 좋겠어 <웃음> 너가못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제일 기분 나빠 세게 때리는 것보다 아이구나 <웃음> 소녀시대 화력 많이 죽었다 오 지지 몰랐니 진짜 다들 몰랐나 봐 1위는 했니 아 제대로 알고 쓰세요 이거는 팩트가 아닌 게 2018년에 유니성으로 오 지지로 나왔는데 솔직히 이것도 들어봤어 들어봐 놓고서는 자기가 안찾아 봐서 그렇지 소녀시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유튜브 주가 거의 1억 뷰 달성해 가고 있거든요 조회수 찍힌 것만 봤어도 아직 팬덤 살아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2010년대 초반이나 중반 때는 아날로그식 방송이 엄청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나 음원 수위, 음반 학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방에서 보여지는 순위가 다가 아니다. 화력이 이 방향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 글로벌한 방향인 거지. 화력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본인이 날로 가까이 안 있다 그래가지고 아, 안뜨겁다 이런 거지. 저쪽에다 고막 캠프파이어가 확 타오르고 있는데 오지지의 화력 너만 몰랐니? 다 알았단다. 자, 솔직히 써니 그 외모에 그 실력에 삼촌 아니었으면 거역을 못했지. 써니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써니 누님 아버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음악인이에요. 그분의 이제 동생인 거죠. 이수만 대표님이. 낙하산이 아니라 SM 오시션을 정동당당하게 보고 들어왔어요. 만약 써니보다 정말 잘난 분들이 있었더라면 은 써니를 말고 다른 사람 뽑았겠지. 근데 우리 승균 누나를 뽑은 이유가 뒤에 발해질 그 빛이 진짜 보이니까 택한 거라 생각하고 이 말이 지금 이제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실력으로 지금 자기를 굳건히 굳직하게 있으니까 그럼 뭘할수 없지. 13년 동안 레전드 레전드가 될수 있었다는 과연 이거 이수만 선생님의 나쁜 판단이었을까? 최선의 판단이었을 거요 자꾸 외모 얘기를 하시는데, 제발 거울 좀 보세요. 얼굴도 보고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인마 <웃음> 아무리 그래도 여 8인데 이래도 돼? <웃음> <웃음>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웃음> 지금 연기할수 수 있는 거 연기를 잘하는 거지. 왜 이래도 되냐니.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대단한 거지. 본인이 모신데 여돌의 테두리를 한정시키세요. 당신이 그래. 뭔데 여돌을 프레이밍 그러니까 네가 뭐야. 누구세요. 그리고 연기 너무 많이 늘었어. 어, 여기서부터 싹이 보인 거지. 뭐. 아무나 못합니다. 응. 태연 이번 신곡 나만 별론가 하긴 솔로곡은 항상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1179,224회. 남들이 좋아하니까 괜히 어, 감동심이 생겨가지고, 안 좋아하고 싶어. 그래야 내가 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어, 수 있는데, 쿨몽둥이로 진짜,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 선생님, 잠깐 기다려. 진정성. Good. 와우. 누 <웃음> 눈안니? <왔니? 웃음> 지금 거의 4개절 이제 아. 겨울로 간것 같아 너무 시원해 태어난 솔로곡이 너무 많아요 베토벤바이러스 들리나요? 만약에 음. 이런 노래들 쾌거홍길동 멜론 차트를 그냥 한 번만 봤어도 알았을 텐데 이번 거이 앨범이 유독 본인 마음에 안들수 있지만 솔로곡은 항상 별로였던 것 절대 같지 않고요 너무나도 좋은 곡이 많다는 거예요 편견에 쌓인 사람이에이 사람은 음. 태연 누나 앨범이 별로라 그러면 대체 무슨 노래 듣고 뭐 저세상 노래 듣고 계세요? 막다다다 이런 거 티파니, 수영, 서현이 SM 떠났는데 소시의 채는 아니라니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랑 뭐가 다른데 대체 그냥 인정해라 끝났다는 걸 아니, 비유 자체가 좀 그렇잖아 찹찹하게 오자, 참아, 참아 해체 아니고요, 소속사가 바뀌었을 뿐이지 소녀시대라는 그 정체성으로 8명씩은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마세요 계약이 종료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티파니 계약 만료돼서 미국 활동하고 있고 수영 누나는 에코블로벌 이는 데서 이제 개인 활동 중심으로 하기 위해 나갔고 나는 나무 해터스 쪽으로 가가지고 연기 쪽으로. 활동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성향이 다른, 자기랑 더잘 맞는 곳들이랑 새롭게 계약을 했다 사실 소원들도 SM 떠났다고 해서 아쉬운 부분들은 확실히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진짜 팬이라면 은각 각자에 갈수 있는 그런 꽃길을 응원해 주는 게 진짜 그치. 팬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른 거 솔직히 타격은 없어요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응원을 할 거고 앞으로도 좋아할 거다 우리는 영원히 소녀시대 저는 짧고 굵게 4행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면 끝장납니다 운띄워줘라 소녀시대는 여전히 여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서 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배 대체 불가능한 그룹이다 지금은 손 씻고 손으 씻고 영시대손원 씻고 손시대고 손을